씨를 처음 접하게 된 크로원들 손맛 좋은 임포스터를 다들 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세 번째 판 임포스터는 케빈이 걸리게 되는데 아아다아 야! 아, 야! 조졌다 으야 야! 아, 우리 조졌다 도망가라 어, 죽은데 브리핑요 죽은데 브리핑 어 뭐야 이거? 어, 선택하네 어, 넓은데 넓은데도 네, 넓은데 시가, 시가, 시가 없어 빨리 죽여 빨리 빨리 빨리 사람들 아, 혹시 누군가를 발견하면 꼭그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되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야? 어디지맞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갯 룸, 갯 룸. 갯 룸? 와, 어. 룸게룸게룸와 근데 이맵 진짜 너무 복잡하다. <웃음> 화장실 하나 있네? 화장실 하나 더 있나? 화장실에 하나 더 있을까? 네. 화장실에 어디있나? <목소리> 어허 어? 연비야? 안녕? 하하! <웃음> 아 자판사 부르신데요 제발요 아왜 왔어? 아하핳 부잉?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어떻게 사는 이니? 존버만이 생명입니다 존버 야 근데 어, 맵 넓다 주세요. 야 이거 맵 넓어 어? <응> 야, allows, 아빠, 해, weakened, 아! 거nier, 난なる, 나anki, 접微, 아, 나중 오, 뿌 오, 이거 실패. 이거 어디야? 어디야? 디 실패했다. 뭐 뭐야? 아래쪽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갔어? 어디 갔어? 기기에서나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시 내려간 거 아니었어? 어디어디어 어디 예요 지금 완전 밑. 아하, 뿌리 핑이로 한다니. 주방, 주방, 주방. 아하하 이제 뜬다, 뜬다, 뜬다. <웃음> <못 가네. 웃음> 뒤에 줘. 자, 여기 찔러. 여기. <웃음> 네, 케빈이네 그를 세움이 어떻게? 와. 케빈님 어 진짜 빠르다. 깨비. 와. 어,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빨라? 팔렇죠 8초, 8초, 8초, 8초. 네빈 대머리. 케빈 대머리. 대머리. 대대대대. 대대대대. 나대! 마지막에 케빈. 맵을 폴루스로 해서 한번더 가자. 폴루스가 숨을 데가 은근히 있어.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야 근데 이거 연비랑 람이 못 가겠는데. 어, 나 이미 갔어. <웃음> 어 이거 못뭐 가겠어. 어, 나 이미 갔어. 근데 임포스터로서 얘기할게요. 손맛 개질입니다. 아 나도 한번. 나도 한 번만 좀 걸려 보자. 어, 손맛 죽입니다. 인정. 그다음에 깨어날 때 비명 지를 때 대박입니다. 아안 돼. 아. 안 돼! 아야 빛소리 저기. 빛소리 저기 지금. 어? 도망가 도망가야 돼 거기. 아이새 연. 오, 뭐야 뭐야 이거. 연기하는 거봐이 씨. 야 씨야 이안 보이잖아 야, 보이잖아. 정하러... <웃음> 어디 있어. 어디. 안돼 안돼 야 눌렀잖아. 눌렀잖아, 눌렀잖아 눌렀잖아 눌렀잖아 눌렀잖아 나도 눌렀는데 나도 눌렀는데. <웃음> 안 눌렀다는 뜻. <듯>. 안 <웃음> 아, 눌렀잖아 어디 어디 어디서 뭐 어디에 어디. <웃음> 어, <어디야? 웃음> 실험실 실험실 실험실 괜히 들어왔어 실험실 음... 오 맛있어 오 마이 이성 도망가 거기 아니야 이성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 저, 저, 저, 저, 도망가 오호호호 연비야 도망가요 연야도망가야 아미야아안미야미미야 미안 미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어 겁나 무서워 안 미안 미안 미 미안 미안 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다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님안 앞에 야 정신 차리면 살수 있다 얘들아 아니 <놀드> 아니야. 아니야. <놀드>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어 도망가. 고쭈명 어,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아, 미쳤어, 뭐야. <놀드> 미쳤어. <놀드> 와 미쳤어. 도망안 돼.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아. 아. 나 무서웠어. 저기 뭐야? 와. 여기 한 명. 한 명. 나 봐. 여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어디 있어? 한명 어디 있어? 숨어 있다. 숨어 있다. 누구 남은 거지? 살려 줘. 아, H H H 남았다. 와와와대박이 여기 나이 뒤에 있네 아! 머리 왜 썼어 야 새싹 왜 썼어 아니 저거 머리 써서 썼어 저거 아나 아, 이상하더라 아니 그리고 저기 아, 내가 숨을 미치로... 라고 갔는데 새싹이나 있어서 나 그냥 바로 피했잖아 누가 봐도 그냥 새싹이었는데 야. 뭔 아, 새싹이야 야, 뭔 소리야. 아 재밌었다 와 근데 손맛이 죽여요 숨바꼭질이 아 진짜 너무 죽인다 아쉬운데 찐막 안될까요? 나이 포스터 걸리고 싶어 이거 이맵 좋은게 가도놓고 잡아먹잖아요 약간 골라먹는 재미인 것 같은 아라니 포스터한테 아니야? 아니야? 뭔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찐막 고무싱 아아아아 어? 아! 아다 <웃음> 이제 거다.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니야 진짜 광인이 됐어 그냥 맞은 놈이 잡았어 <웃음> 쟤는 그냥 미친놈이야 그냥 미친놈이 붙었어 눈이 도래 돌... 어 <웃음> 아, 이미 <웃음> 으씨 소리 봐출발했아 <웃음> <올발했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웃음> 갔어 <웃음> 아, 미치겠네 어디 <참>. 갔어 <웃음> 아, 왜 미쳤어 <웃음> 아니 야왜 이래 왜 이래 효과 <웃음> <웃음> <웃음> <소감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웃음> 뭐야 트리플킬 아왜 데스크 안해도 되겠는데 어 이상하다? 나 분명 남이랑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망가, 어디가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개무리 c c t c c t 왜, 왜 <웃음> 이렇게 <개물이 웃음> CCTV 보아요 개무리. 애지 CCTV 에바지 뭐 음, CCTV 에바지 아! 아! 아! 어, 어. 어... 어 근데 저기서 나면 여기밖에 못 나오는데. 괴물 <웃음>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 생각해? 아, 아, 아. 아니 괴물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지금! 머리 아, 뭐 <웃음> 머리가 어, <웃음> 뭐 있으면 안돼! <웃음> <웃음> 아아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제발. <웃음> <웃음> 아, 진짜.. 눈가리가 돌아갔어 저거 <웃음> <웃음> 어... <웃음> 4 0초 남았는데? 40초 남았는데. 야 너무 많이 남았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이 아직 빨간 빨간 시간도 안안 했어. 0 초씩만 버기시다 저희. 아니 수장님 거기 아니야. 아니야 거기아야야아야야 거야 거야 야아야 거야 야 나가 나가 나가 다 나가 아 나가, 나가 나가 다다 나가 다 나가 아, 아나야아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우회전입니다 어? 아이씨! 아 보이냐? 아 보이냐? 아 보여? 아씨아씨 보이냐 이거? 아씨와 위치 뭐야 이거 레전드인데? 이제 심리전이다 이제 심리전이야 바위니 체크한다 야! 아니 괴물이 왜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해 계산적으로 와여기 절대 모르겠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수 있어. 어어어어 있어. 어어어어어어 이거 플레이어 속도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어, 다음번에는 맞아요. 그걸로 아 한번 모여보죠 아 어, 근데 음 이거 하려면은 우왕천시만이라든지 <웃음> 어. 아 지금 어, 너무 될건 다들 기억하려고. 다들 목이 었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다들 아목 관리 잘하시고 아 네. 다음번에 또재미있는 어몽어스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었습니다 노바! 노바! 안녕! 빠빠이